네, 꼽아? 치앙카드 누르셨어요? 아, 다시. 여기에 같이 카드를 꽂아주세요. 오, 최첨단이야. 우리 때는 이렇게 다 먹고 나갈 때 계산했는데 어쩌라고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윤대입니다. PC방에 먹을 게 진짜 많잖아요 떡볶이, 볶음밥, 돈가스, 뭐밥 종류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온 것은 셰프 PC방 어, 이름이 셰프 PC방이에요 과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일지 아니면 다양하게 있을지 여기는 짜게치 뭐야 짜파게티 아 짜파게티, 계란치즈, 짜게치 그다음에 치킨 마요 불고기 버거 세트 통새우 버거 세트 이게 인기 메뉴네 인기 메뉴가 제일 잘 팔리는 거겠지 <웃음> 어 음료수 오 장난 아니다 메뉴 엄청 많아 아 누들도 따로 있어 비빔면 와 비빔면 맛있겠다 쌈장라면? 삼겹살 라면도 있어 분식 아 매콤 까르보나라 맛있을 것 같은데 아 햄버거도 있어요. 햄버거가 거의 뭐맥날 수준인데? 그러면은 삼겹 라면이라 일단 짜게치로 시작하지. 주문 된거 맞겠지 음식? 주문 된거 맞겠지? 그러면 쪽지로 물어봐요. 아아저 주문 된거 맞나요? 어 맞대 맞대. 아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. 삼겹살, 삼겹살이 들어, 되게 얇은 대패삼겹살같은? 그리고 후춧가루가 막 엄청 뿌려져있어 그리고 짜개치 저희 세명 있는데 제가 일단 맛보고 애들한테 넘겨줄 거거든요 먹어볼게요 오, 후추향이 엄청 진하게 나는 신라면 같은 느낌? 와 어때요? 맛있어! 근데 후추가 많이 들어간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 고기가 얇은 게 라면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 생각 못했네? 음, 굉장히 괜찮다 와 진짜 맛있다 라면에 제가 삼겹살 넣을 생각을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느끼하지 않고 삼겹살이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깔끔한 맛이 나거든요 잡내도 이런 것도 없고 라면이랑 진짜 진짜 잘 어울리면서 맛있어요 그리고 후추를 꽤 많이 뿌렸는데 그게 오히려 음식을 되게 배가 시켜준 맛? 절대 뭐가 거슬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자짜겠치 비벼 먹으라고 하셔서 계란도 조금 이렇게 음 맛있지, 맛있지? 음 <웃음>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여기서 자꾸 음 소리를 음 라면 진짜 맛있어 고기가 진짜 좋은 고기 같아 <웃음> 아 이거는 뭐아 치즈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요 치즈 섞으니까 어, 음. 이거 신세계인데, 이것도? 신세겜데 맛 <웃음> 와, 치즈를 추가해서 더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와, 제가 지금 배가 고픈, 그렇게 고픈 상태도 아니거든요? 치즈 넣은 게 너무 신의 한 수인데? 장난 아닙니다, 여러분. 음, 장난 아닙니다. 오~~ 계란도 너무 고소하다 와 대박이다 진짜 면을 끓인 정도도 하나도 그런 퍼진 게 없고 익힘 정도가 너무 좋습니다 잘 끓이셨어요 너무 맛있는데 애들한테 넘겨줘야겠는데 자 이제 너네 이거 먹어봐 어때 어때? 음 치즈 맛 나요? 끝맛이 치즈 맛이 나는데. 그렇지 언니 말도 약간 치즈 한장더 올려도 될것 같아. 그렇지 치즈 한 장으로 좀 아쉽지. 치즈를 두장 깔고 비비고 싶어. 음. 맛있지 맛있지. 음. 매콤 까르보나라 떡볶이 콘 치즈 만두 튀김 찹쌀 탕수육. 우와 음. 응? 음? 은근히 뭐가 매콤한 맛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매운 듯하면서도 안 매운 느낌이에요. 살짝 고추가 들어갔나? 음, 얘는 먹었을 때와 엄청 맛있다 그런 건 아닌데 안에 옥수수 알갱이가 이게 톡톡톡 씹히는 느낌이 좋아요. 생각보다 막 치즈가 쭉 늘어날 정도로 하지는 않네요. 그럼 좀 아쉽다. 이거는 그냥 많이 봤던 탕수육 모양인데? 짜잔 음. 오 이거는 엄청 맛있다기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그 찹쌀 탕수육 그 쫀득한 그런 느낌까지는 될 수가 없긴 한가봐요 어, 떡볶이 맛있는데? 뭐 너무 맵거나 그러진 않아요 달달하면서도 까르보나라의 약간 그 고소함이 살아있어요 음. 이, 이런 소리 어 여기 떡이 맛있다 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을 딱 그런 맛이에요. 이거 세개 중에 떡볶이가 제일 맛있습니다. 음. 음 아직까지는 라면들이 1등이에요 여기서 라면은 진짜 딴 데서 먹은 거랑 확연하게 다르게 여기가 맛있어요 아 어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약간 수제버거 같다 매콤 낙지 덮밥 제가 이거 계란 스크린블 추가했어요 응? 음? 감자튀김이 엄청 바삭바삭하고 맛있 맛있어요. 햄버거가 불고기 버건데, 오 계란후라이도 들어간다. 계란후라이랑 양상추랑 치즈랑 고기 패티가 뭐 엄청 커요. 아 소스도 맛있네. 음헐 여기 왜 사람들이 햄버거를 많이 시켜 먹는다는지 단박이 이해가 가요. <웃음> 썰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. 너무 커서. 이게 맥도날드랑 롯데리아보다 훨씬 맛있는데요? 고기 자체도 너무 맛이 있고 빵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게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소스는 딱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같은 딱 소스맛? 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? 음~~ 음~~ 계란. 계란도 딱 맛있게 바삭하게 익힌 그런 계란 아시죠? 튀긴 듯이 익힌 그런 계란 듯? 음! 역시 셰프 PC방은 맞네. 햄버거 진짜 맛있어. 그지? <웃음> <진짜? 웃음> 그지? 해녀가 입에 넣자마자 그냥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어요. 조이한입 먹어봐. <웃음> 그지? 아니. 햄버거 너무 맛있는데? 음, 말도 멋있다. 안 돼, 햄버거가. 음. 야, 여기서 햄버거 안 먹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. 그니까. 낙지 덮밥. 아, 네. 음 어, 이거 매콤하다. 아,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? 오! 음! 이때까지 먹은 그런 느끼한 것들이 싹 가지는 그런 매콤함이에요.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인데, 너무, 너무 괜찮은데요? 여기서 만든 것차 아니면 이렇게 낙지볶음밥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걸 볶은 건지 모르겠지만, 파는 거면 이거 진짜 따라 사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데요? 음! 어머. 너무 맛있다 음 매운데 맛있겠다 식캠이 배터리가 다 돼서 엔딩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.. 너무 맛있어요 어, 어. 음, 음. <웃음> 음, 스크램블 더 날렸네 진짜로 이 셰프 씨라고 달려있는 이름이 정말 허세가 아니었다 p c 방에서 이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못했는데 아까 우리 댕댕이 분이 다른 p c 방에 계시다가 여기가 맛있어서 음식이 맛있어서 옮겼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어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다들 감사합니다 뿅 Wow. 너무 조그맣게 들리는데? 아, 좋아, 좋아. 어! 헤드셋에서 진동이 와. <웃음> 원래 그렇거든요. <웃음> 원래 그렇다고? <웃음> 어? 너네 너무 웃지 마. 이거 진동 와. <웃음> 별모양이네. 아, 귀여워. <웃음> <예뻐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트와이스 들은 춤도 다잘 아! 아! 아! 아! 넣 아! 아!